일단 전원을 키는 부분입니다. 네. 보륨 조절이고요. 어, 하단 밑 부분은 보륨 조절. 그리고 A 버튼입니다. 그다음에 오른편에 B 버튼이고요. 메모리를 삽입하고 B 버튼을 꾹 누르면서 전원 버튼을 올리면. 저장이 됩니다 제일 위에는 외부 스피커 외부 스피커 연결 단자입니다 외부 스피커 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SD 아답터를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기는 리듬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데 리듬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면 이와 같이 어댑터 휴대폰 충전기이죠 휴대폰 충전기 어댑터를 이용하여 상시 전원을 충전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 부분은 SD, 마이크로 SD 메모리 칩을 삽입해서 어, PC나 스마트폰에서 다운받은 MP3 파일을 어, SD 메모리 칩, TF 칩에 에, 꼽아 넣어가지고 어, 바로 음원, 멘트를 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기 내부에 딸깍 소리가 나 때까지 SD 메모리를 꽂으시면 됩니다. 꽃꽃 전원을 올리면 음원이 나옵니다. 약 10초 이내에 나오게 전원 올리면 외부. 전원을 꼽습니다. 외부, 외부 스피커 단자를 꼽습니다. 외부 스피커 단자를 Try 꼽고 new taste. It's 움직임이 감지되면 외부 스피커에서 음원 멘트가 나옵니다. Hey, like 이 스피커는 유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상단에 전원 버튼이 있고요 아랫부분은 보륨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외부 스피커 단자가 있고 왼쪽에 아답터 연결 단자 SD 카드 삽입 단자가 있고요 위에 인체 감지 센서고 아래는 스피커입니다 안전 스피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보안 카메라 안전 스피커를 검색하시고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